아시다시피 공수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되어왔던 기관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많이 문제 제기되었던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사 인력을 상시 확보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줄이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 공수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이라고 하는 형사자차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아울러서 이야기 되었던 것이 바로 공수처의 또 다른 기능이자 목적입니다. 아, 이런 기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고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역시도 거기에 찬성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공수처가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수처 관련된 법률안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보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야당일 때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데 그게 어떻게 정권 연장의 수단이 될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번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저희가 야당 때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어, 내용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다, 정권 연장을 위한 방편이다 라는 말은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반대해왔다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조차도 이재호 의원 대표 발의로 이미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고 거기에 김성태, 신재철 의원 같은 중진 의원들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이것을 줄기차게 반대해왔다는 것도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서야 반대를 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률한 내용도 그렇지 않고 역사적 맥락도 그렇지 않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조차도 그렇게 주장해오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저희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국민분들 중에 일부분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같아서 공수처의 올바른 내용 등을 홍보하는 것에 영향을 좀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그리고 당대표님 중심으로 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 협상의 힘을 북돋기 위해서 우리 특위위원들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비공개 회의 때좀 논의를 해서 10월 말 넘어서는 11월 말까지 어 저희들이 할 행동과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정말 이번 에야말로 검찰개혁, 공수설치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